여러분 이거 이거 소회권에서안 나오는 사이즈에요 와. 우와. 와, 아, 대박. <웃음> 물어 낚시해서 <와서> 갑이 나오네. <웃음> 자, 물어 낚시 이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웃음> 벌써? 오, 이야, 쳤어 오, 오, 대박. <웃음> 와, <우와>, 씨. 오, <웃음> 어. 와, 대박, 대박, 대박. 아, 들리시나요? 대포, 대포. <웃음> 시작하자마자. 사무장님. 이거 예. 물좀 한번 여다니까 예예 기예 예예 물 예. 드릴게요 예예 와우 대팔이네요 진짜 와 우와 우와 첫수를 가버징으로 <웃음> 남의 권에서만볼수 있는 사이즈 오늘 쭉 한번 다 하려고 채비에다가 단차 15cm 위에다가 조그만 애기 하나 달았거든요 어 근데 뭐 마이, 마이크도 못 켰는데 갑자기 묵직해서 탁 참지렸더니 와 축구공이야 축구공 와 오래 잡은 것 중에 제일 큰 사이즈 나왔어 선장님께서 힌트를 주셨는데 선탑에 쓰시려면 어떻게 하는지 알지에 후미로 들어가니까 앞으로 쭉쭉 캐스팅해서 잡으라고 언지를 주시네요 와여기 나오면 킬로급이야 이야 저키로다 진짜 와키로 나오네 문자가 딱 왔어 그 19시쯤에 너무 급한거예요 마음이 여기저기 다 알아보니까 출항하는 데는 다 분명히 만석이죠 그래서 부랴부랴 알아보다보니까 행받고 자리가 있어가지고 왔는데 어배 크고 좋으네요 조돈이님 안녕하세요 날씨가 별로네요 날씨가 심하게 별로죠 근데 출처 잡혀있다가 취소되면 그게 제일 별로죠? 아, 천만다행으로 낚시하러 왔습니다 어떠! 이야! 어, 여기뭐다 덩어리야! 어떠! 이야! 이야! 씨, 다키로야 다기로왜왜 <웃음> 저한테는 안나오지? 저 돈이니 물어 비와서 우선 쓰고 있, 있어 얘기를못 보나 보네요 그런가 봅니다 아싸. 이게 갑이 아니면 작은 적이다. 돌멩인가 오, 전갑이야 와, 씨. 아까부터 갑이요. 이분 아, 아까보다 조금 작습니다. 와. 어이, 기분은 좋네. 애들이 사이즈가 하도 크니까. 자, 두 마리째. 최고다님. 대상어 좀 갑이죠. 솔직히. 아니요. 갑이는 아니에요. 무너져 무너. 문화. <웃음> 근데 나나 좋은 거지 볼. <웃음> 엄청 크네. 엄청 커. 어? 이, 이 이것도 갑이다. 왜저 갑이만 나오지? 오. 저 갑이 낙쇄로 갔나 봐. 와 대박. 우 <웃음> 대박. 여러분 이거 이거 소회권에서안 나오는 사이즈예요. 와. 에. <웃음> 으. 으. 우와. 아, 대박. 뭐지? 저, 단차 15cm 주고, 애기 작은 거, 고추장. 오, 소모 끝내줘. 문헌절 문언절었어. <웃음> 문언낚시 문헌 와서 갑이 나오네. <웃음> 자, 문언낚시 이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웃음> 최고다님방제바꿔의 문갑선사가 나중에 쭈꾸미까지 나오면 어떡해 메인은 문어죠 제 가지채비 갖고 왔으면 진짜 가비 만들었을 것 같아 아 하긴 애기도 문어 위주로 갖고 와서 아우 기분 째지네요 아주 그냥 쭈꾸미 레이저 빼고 금박은 그대로 쭈꾸미 그대로 두고 아쭈루 플랜 아쭈루 고등어 축방염입니다. 유후 축방염. 오 어, 신기해요. 축방염 바로 옆에다가 캐스팅할 수 있다는 게. 봉토 30호 쓰고 있습니다. 통일이라고 하셔가지고. 삼남파더님 궁금해서 그런데요 이벤트 같은 마리수 여러 명이면 어떻게 되나요? 아그그 그 밴드에 공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을 텐데 선착순입니다. 선착순. 먼저 쓰신 분이 그 당첨 당, 당첨이신 거예요? 어? 자, 뭐뭐 뭐 하나 드디어 나왔어요? 이 작은 문어 아니면 큰 갑이다. 와, 전 진짜. <웃음> 제일 큰 거, 제일 큰 거, 와, 와, 여러분 이게 얼마나인지 아세요? 이거, 와, 대박. 와, 이거, 이거 이거 한번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와, 애기랑 비교해 보세요, 와, 애기랑. 무지막지하다, 문어 잡았어. <웃음> 그런데 <웃음> 그럴 줄 알았어. <웃음> 어? 사진 안틀찍겠지 어. 와, 엄청나 엄청나. 아니 무슨 문어만해? 엄청 크죠? 와, 깜짝깜짝 놀래네 진짜. 엄청나 게 커. 이건 뭐 대포할 수준을 넘었어. 와, 이 진짜 <웃음> 진짜 흑형이야. <웃음> 손맛이 그냥 저릿저릿하네 그냥 제가 이거 챔질을 했는데 바닥인 줄 알고 이게 빠졌대니까 갑오징어 챔질이 아니었어요. 이야 흥분으로 도가니탕을 끓이네 그냥 한자성님 예예 예. 부러우셔도 됩니다. 오 저도 제가 부러워. 크으, 손맛이 부럽네. 아아 예. 어? 아, 감사드립니다. 어, 와, 와, 와우 혼돈의 카우스 형님 일상에서 양손을 다 쓰는 저로서도. 주로 쓰는 오른손에 릴 핸들이 편하더라고요 정답은 역시 감도 잘 느낄 수 있고 조작 편한 손으로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 정답 아닐지 아, 그렇습니다 이제 자 이..이..이거 와..이..이거 또갑인가아 이건 무너갔다 내다도 없이 왔는데 어! 떨어졌어! 아 이런.. 씨. 아 떨어졌어 아 이런..참질 잘했는데 바이비리님 줄을 안잡아주네요 어? 줄 엄청나게 잡아주시는데? 줄이 안날려 조류 때문에 이렇게 뒤로 흘러가고 있는데 어? 큰일났다 어? 와전전 오늘 날 만났어 자자자 자, 자, 제가 말씀드렸죠? 가오징어 어, 많을 것 같다고 다기본사이즈에 이게 대포알이 <웃음> 그러니까요 <웃음> 다섯마리째입니다 가오징어만와 씨. 와우 자, 좋으시죠? 고우 상주님, 아니, 진짜 이거 문어로드 거든요? 문어로드에다가 그 추가 30포예요. 애기를 4개를, 4개를 달았어. 위에 단차 15cm까지 해가지고, 근데도, 근데도 느껴질 정도니까. 저 제, 쟤들 사이즈가 저저 저 지경이에요. 박경용님 박경, 경 우중에 힘드시는데, 갑사이 좋아서 봉님 기분 최고인 것 같아요. <웃음> 감사드립니다. 아우. 짜지네예 기분 <웃음> 삼초보 올만했네예 이야 머털조사님이 한 번에 두 마리 잡은거 보여주세요 어려운거 아니잖아요 <웃음> 쉽지 않잖아 위에 가보지고거 밑에 저기 뭐야 문을 어떻게 잡섬세야개님 안녕하세요 달봉이형 굿모닝 하이 어? 이거 갑이다 어! 오! 사람을 잡았어요 사람을 잡았어 잠시만요 어, 손맛은 좋았어. 아이,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바닥에 엉켜있는 챕이 땡겼더니, 색동액이 두, 두 개. 아유, 죽은 걸로 하면 잡더라고. 낚시계의 생존본능과 베어크리프 <웃음> 달봉님 방송하시죠. <시작. 웃음> 감사드립니다. 피엘님, 무창포는풍랑주류로초안 된다는데, 지금 건기 괜찮나요? 뭐, 버틸 만하죠, 이 정도면? 아름다운 날씨죠, 이 정도면. 함께 하시죠. 이거 주먹밥이랑, 오늘 라면. 저 후딱 먹고 오겠습니다. 음, 됐다. 아, 와.. 이 추운 날에.. 제 마음을.. 맘... 예? 예! 어,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천천히 릴링 할거야 한마리 왔어 나도 문어 한번 잡아보자 자 문어 한마리 했어요 <웃음> 면방생 자자자자자자자자 자, 자, 자, 자, 자 면방 아 남들은 키로컵 잡는데 근데 가비보다 손맛이 훨씬 무거워 참질은 달봉이라니까 에이. 5분 남았어요 오늘 이벤 전쟁 예 그럼요 거의 1분 아니면 2분에 끝날래요 선착순이니까 같은 말리수면 먼저 적으신 분이 우선권 있으신 겁니다 8수 전쟁 <웃음> 강퇴를 한 200분을 시켜야지 어? 예상 말리수 거의 타겟에서. <웃음> 와, 쪼, 쪼금이, 쪼금이 작은 놈. 엄청 많이 걸려라. 아, 지 아, 응. 갑자기 가버장에 시간 많은나요 며칠 잡기 힘든 듯. 물 때는 황금이, 그렇죠. 물 때는 엄청나게 좋죠. 자, 아, 야, 이건 지, 진짜 문어다. 이야, 드디어 한 마리 왔어요. 이거 무슨 철, 철덩어리 그런 거기만 해봐, 씨. 가만 안 둔다, 진짜. 어. 뜰채, 뜰채! 아, 크진 않아 아, 크, 크진 않아요 크진 않은데 제, 제가 뜨다가 떨어질 것같예한 마리 잡았어, 한 마리 잡았어 아, 한 마리 잡았어, 한 마리 잡았어 자, 보셨죠? 한 마리 잡았어 600 정도 되겠어, 6 0 나와, 나와 자 일곱 마리 비가 오면 오우 야 오랜만이다 와야 손맛 진짜 좋았어가 아짜식 그래 들어가 시원하지 어 훅이 이렇게 다 망가졌지 그래 자, 여러분, 일곱 마리였어, 일곱 마리. 누구나 다 잡는 일곱 마리. 그러니까. 자, 클릭 하나 하고. 어. 잘봉님, 풍랑주의 보래요. 얼른 들어가세요. <웃음> 메롱이지. 어? 그, 서해잖아. 저쪽 보고 있었어, 저쪽. 남은 두 시간 쫄깃쫄깃. 어우, 어, 돌 뒤집기만 하나, 하나 해도 어, 짜릿짜릿하죠? 와, 문어 나왔어. 와, 키로다. 여기 문어도 나오고, 가비도 나와요. 여러분, 큰일 났어. 와쓰! 막... 쓸 뻔했어. <웃음> 청평님은 욕 나올 테고, 막신님은 야호! 할 테지? <웃음> 갔어요, 갔어. <웃음> 나 진짜 간, 간 건지도 모르겠어요. 조금 묵직했었거든요. 전쟁에서. <웃음> 그냥 들이긴 아쉽잖아 열심히 해야지 이왕이면 피 터지게 어? 이거 채비인데 이거 채비 같은데 아, 진짜 채비잖아 이거 치킨 참네. 오오오오어 뒤졌어요? 오오아 어, 어. 태빈자로서 자 여러분 여덟 마리했습니다. 아 청평님 미안해. 형이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어. <웃음> 아직, 아직, 남았어요, 아직. 에고고, 천평이님, 아, 어떡이야, 아 어, 지금 한분 나가셨죠? 이, 이거, 지금 저기야. 천평이님 나가신 거야. 드디어 3년 만에 구독자. <웃음> 아니, 우리 사이가 그런 사이는 아니잖아. 형이, 오늘, 오늘 끝나고 일곱 번더할 거예요. 걱정 마. 대물킬러님, 철수 안 하나요? 제, 현재 제가 여덟 수로 일이, 오우. 그러세요? 어, 그럼 한 마리 더 해야지. 사무장님 뭘 꺼주세요? 두 손으로 오래 드실까? 아, 좋아. 어, 여기 가비가 있는 거야. <웃음> 저 이제 <웃음> 사줘봐. <웃음> 지금 시청자님 한분 나가셨는데, 천평님일 거요 <웃음> 삼천포로, 그, 낚시 안 오시고, 구독, 3년 만에 구독 짓사고. <웃음> 아유, 참. 아니, 전 원래 좀 담배는 쓴맛으로 피는데, 너무 웃겨서, 하나, 하나 펴야 되겠어. 아, 음, 너무 웃겨. 이맛에 이벤트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 감각 키우시면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3 0보추에 애기 내게 네 달고 문어로 들어 갑이 갑이 건지실 수 있어 현재 1차 2차 확정에서 이미 명단 나와있네요 아직 안 끝났잖아 15분이 있는데 심장 마사지기 보여드릴게요 <웃음> 자 대략 조금 더 풀어놔야지 세클릭 네클릭만 가덕기신님 정령 두자는 이렇게 끝인가요? 예 화이팅 하겠습니다 와, 문어 나왔어! 와, 키로다! 12분 심장뛰기 시작한다. 이상민이 조항이 안 좋아서 연장전 가요. 에이, 그건 모르는 거예요. 막신님배 돌려요. <웃음> 막시님, 참지, <웃음> 아니, 그러면 두 종류에서 참지 안 하면. 탈출하고 연장전. 어후, 감인 줄 알았어, 진짜로. 자, 9분. 크으, 2시까지 9분. 막신님 달봉형님 집 정리. 아니, 아니에요. 여기는 사무장님께서 막 망태기에 다 담아주셔 어휴, 여러분 적극 추천드립니다 삼천포팔포왕새행복호예요막신님 당첨되시면 그 구명조끼 리뷰 좀 디테일하게 밴드에 좀 올려주세요 그거 복사해다가 저기 커뮤니티에도 좀 올리고 해야지 달봉님 제가 그런 일이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거 어떻게 야임이야들 말인데 <웃음> 수호는 많이 떨어지겠지만 <웃음> 와, 자, 진짜 구명조끼 하나에. 오, 잡으신 분들 많이 잡으셨어. 아, 많이 잡으신 게 아니고 큰 마리수가 나왔네. 35수 되려면 <웃음> 아, 이거, <어떡하지>? 이거, <웃음> <시집> 어떻게, <웃음> 이거 <웃음> 어떻게 하지? 이 갑인데. 막시지 어떻게 해? 어떻게 하지? 큰일났네 아나 이거 진짜 <웃음> 자 아홉마리 아홉 1등 누구시지? 이야 <웃음> 진짜 환장하지겠네와와 <웃음> 와, 이건 뭐 찰박이가 넘어섰어 자 쫄깃다 줘자 1분에 한 마리 나올 수도 있는겨 박신님나 <목시님>, 일부러 그런거 아니야 진짜? 어? 알았지? 근데 내가 이걸 보려고 박신님 아이고 걱정마 어? 뭐래도 나중에 하나 타겠지 오줌도 안보여으 <목시님> <목시님> <목시님> <목시님> 형이 다음에는 막 힌트 주고 할게 내가 오늘 몇 마리 잡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아우씨 아닌가? 아 이거, 이거 제 채비 털리면 끝장이야 여기서 아, 안돼 아 털렸어 자 여기서 끝났네요 여기서 부저안 흘렸죠? 이건 부저 안 올렸는데 내 맘대로 종료하는 거 실례야 이벤트가 걸려있을 때 어? 한 번이죠? 네고생하십니다고생하습니다아 어, 끝났네요 이야 지켜보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고 걱정해주시느라 정말 감사드립니다 청평님, 청평갈매기님, 막시가르로스님 너무 아쉽고 다음에 도전하면 되지 뭐 아직 상품 이벤트 이런 거 많이 있어 자그 당첨되신 분 미리 축하드리고요 어, 여기까지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